우기이 어디야? 이게 올림픽 공원. 여기 나무 아, 진짜 이쁘다. 여기야, 바로. 아니야, 거기 안 가. 나꽃 음. 있네? 어. 이제 혜리한테 가는 거 아니야? 혜리꽃이라고? 따라, 따라온다. 나비가 따라온다. 옛날 이게 성이었나봐. 어. 어 사람 안녕 네, 사람이야? 사람 어. 아니리 <웃음> <웃음> 진짜 정정하다 정정한다 어? 저기요? 우리 벨개에 정정 당하다 옛날에 사람이 벨개를 저렇게 했나? 머리다가저기다가 이렇게 어. 어. 아니 막 인사 안해 베리테리 뭐 하다 왔어? 이러네 <웃음> 토가 뭐야? 흙이지? 토 기는 뭐야? 그릇, 기, 자거든? 그럼 뭐야? 어, 흙으로 만든 거. 맞아. 오이. 오이. 됐어. 와, 백제시대 때 그림인가봐. 아. 어, 칼. 칼인가? 칼이 아야 왜, 어떻게 칼이. 알아 혜리야, 혜리 해리 말이 맞았어. 칼이네, 응, 응. 칠지도네 칠지도. 음... 소선호가 뭐야? 나라를 두번 세운 사람이야. 나라를 두번은 사람이야? 혼자. 응. 어, 그냥 소선호가 여자야, 남자야? 맞아 아저 어, 땀, 어? 어? 그러네 아, 근데 남자가 이거. 근데 땡머... 어, 네, 이거. 가 이거. 이거. 이거. 고 있어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렇게이렇게거글뱅글머리 <웃음> <웃음> 여자야. 여자야 여자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신발 어이 우와 망가진 집 망가진 집보다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신라, 백제, 고구려, 왕가중에서 뭐가 제일 이뻐? 엄마는 고구려 신라가 제일 이뻐? 응. 돌무지 무덤 사람, 사람이 사람 죽을 무덤을 만들었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만들었었어 특히 왕이나 어? 입네다많이고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쇠창 어? 저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봐 아니다 막혀있구나 아니 테리야 배 타고 우리 백제 갈래? 뭐라고? 배 타고 백제 갈까? 백제? 가자. 어? 가자 아나꽁이에 금지에요 여기 나1등니까손 깔게 아 어때? 맛있어? 정답! 찍어 먹기안하야되것아아 그래? 안 찍어 먹은 게더 맛있어? 어. 아, 아. 치즈, 치즈.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와, 어? 엄마대테 저게 지금 안 한다. 나 산책하니까 좋아. 어. 산책. 응.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전화. 어? 나 불렀어 그러네. 그거 타 타고 집에 가자. 백제 의 왕과 귀족들이 탔대. 소금둥이라고. 소금둥이? 소금둥이라고 써있어? 어. 아, 아 누가 낙서했네.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 낙서를 했네. 그래, 둘다 앉아봐 거기. 뭐, 이게 언제 거야 뭐를? 선풍기? 거야, 선풍기? 응. 어제 언제? 어. 응 그저께 그저께 울어라 울어라 남끝나 빛내서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